진짜 주사 없어요? 어.. 주사 못잤어 아, 자는 거 밖에 없던데 진짜, <웃음> 진짜 안일어났는거 아니야? <웃음> 뭐줄 드시고 <절트 쉬고> 싶으세요? <웃음> 저희한테 이러면 하는 <인터뷰하는>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학생이에요 지금 학생이에요?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? 제가 뼈가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진 찍을 때도 얼굴이 너무 부해 보이는 게 콤플렉스여서 그쵸? 여기 빨개? 부끄러워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싶어도 저는 자꾸 피하게 되게 웃을 때도 이게 이렇게 포기처럼 부해 보이니까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약간 찍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음... <목소리로> 뭐 <목소리로> 수술하셨던 거있었어요 <목소리로> 뭐, 하나도 없어요 처음 하시는 사람이에요? 응 되게 떨리고 되게 좋이어요네 맞아요 잠을 설치고 왔어 지금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말씀하셨어요? 안 했어요 안 했어요? 하고 어. 나서 보여주 아. 어. 어. <목소리로> 시크릿 <목소리로> 체인지 <목소리로> 원장님한테 하고 싶었으신 <싶어하는> 말씀이세요? <목소리로> 그냥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방을. 싸가리. 안녕하세요. 이제 병원 왔요 딸내고. 고딸고 어둬서 만나요. <웃음> 네. 잘 갔다 오세요. 네. 부게요 응. o hour later. 안녕하요조가 있어요? 사도 있어요. 살아 있어요. 끝나고 <웃음> <살아 있어요. 웃음> <끈다고>. 뭐 있을까요? <있겠어요? 웃음> 저희는 이제 안먹 <밥> <웃음> 맛있겠죠. <웃음> 뭐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저희한테 인도하는 <인터뷰>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즐거움, 즐거움. <웃음> <웃음> 고기 먹고 싶지 <싶죠>? 아요고 <웃음> 무슨 고기가 제일 좋아요? <웃음> <저요? 물질. 웃음> 목목목먹러 <목소리가> 가겠습니다. <어디서>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어요같 내가 아직 안 부었어요? <웃음> 안었어 뭐가 이렇게 좋데 아파? 다 오. 오. 오. <웃음> 오 신기하다. <이제> <웃음> 신기하다. 명은 별로 안된 같은데. 많이 나온 같아요. 어디 뭐 뼈가 면듯이 는데 뼈가 많이. 음. 아좀 살이 많이 잡혀 가지고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신나셨잖아요. 느낌이 어떠세요?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? 음. 아이 태어난 기분. 만족도는 얼마나 들었는지? 음, 95? 아까 8 0이었잖아 어. 막상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. 아유, 생기야. 안 음.